음~~ 발리라 <웃음> 1턴에 간헐천 쓰는 거 맘에 안들던데? 천리안은? 쓰려면 4턴에 간헐천 천리안 해야되는거 아닌가? 자다 3턴 천리안은 할까? 아니, 뺐잖아 그러면 쓴다? 아, 그럼 쓰 이거 일단 가헐적 쓰는 거에 핸드 한장 삭제야, 그냥 드로우 한장 손해보고 시작하는 거야, 이거 그죠 근데 다들어갔네 대신 그냥 한장, 세장 중에 한장 고를 뿐 드로우는 아니잖아 <웃음> 화염 스택을 채운다는 의미가 있어요 화염이 저거밖에 없기 때문에 뭐야 악사였는데 에? 악사 개꿀이지 자갈발 하면 좋아 죽을 것 같은데 어? 사, 자갈발에 좋아 죽지 않나? 응? 왜다들고 갔지 근데? 뚫고 간거왜안 써? 이거 왜안 잡아? 본체를 때리고 있습니다. 근데 혼돈의 해울이 있나봐요. 본체... 그리고 제이스로... 본체 딜로 잡하고 제이스로 끝내나봐요. 엘드라치 흠... 음, 사슴 좀 쌓이면 은혼돈내엘을쓸것 같은데 나는 지금 화염 썼고요 다른건 안썼죠? 화염만 썼죠? 본격 <웃음> 화살 본체에 쓰고 다중이 할까? 아니면 은 혼소차 다중 번나 다중? 허나는 이거 때문에 아낌? 근데 필드 까는거것 의미가 없는게 자연 스택 때문에 씁니다 필드 이거 어차피 강력히 맞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웃음> 여기서 혼돈을 못참지 하지만 사슴 한마리 다음태부터 한마리 더 나오지 골로 할게 없어졌다 님들아? <웃음> 이것은? <웃음> <웃음> 토템하고 넘기나? 이번 턴은? 이번 턴 토템? 변신하면은, 변신해서 이거 사슴 잡으려고? 불안, 무타, 브란무타, 볼로, 무타. 불안, 무타가 더 좋은가? 불안, 무타는, 무타가 엄청 크고요. 볼로, 무타는 두 개, 두 개가 같이 커. 한 마리가 엄청 크는 게 악사가 못 잡지 않나? 아, 아픈데. 코스트는 3, 4인데, 불안은 딴 거랑 같이 쓰기가 볼러보다 좀 더, 얘는 랜덤이니까, 불안이 골라서 두번 쓰니까, 불안이 딴 거랑 같이 쓰기 좀더 좋고. 뭐부터 해야 돼, 음. 볼러야, 불안이야, 이거. <웃음> <웃음> 먹어! 아니야 이거 하수인 없음 하수인 없다고? 이게 맞아 이게? 독서 안 바꾸고 넘길게 그러면 아스 없으면 주문이랑 무기지. 이번 턴에 처음으로 발동한 전투 암성 능력을 반복합니다. <웃음> 독사내기 전에 땅과 한개 주보세요. 그러면 연속 타격. 뭐라? <웃음> 오른쪽 화살 한개 들어온 거 아닌가? 아닌가? 아닌가? 그냥 변신해야겠는데. 이제 무탄 없어. 아무타로 제이스 뭐가 이기는 거 아닌가? 이제 무탄 없어요. 육회복이랑 지옥점을, 지옥점을 2 댐, 4 댐, 6 댐, 8 댐, 8 댐. <웃음> 도발 대 상대 본체 6대 뭐하지 힐도 어차피 정리될 것 같아 알아봤자 오힐 좋아 <웃음> 요거 불안행무 6만화 쓰고 3만화 <웃음> 데미지 쏴 힐하지마 아니 이거 혼돈에어를 만다고 한게 좋아 어 좋아 바꿔볼까 이거 독사 이제 아, 독사. 독사 바꾸기 싫은데. 알다치 하나 더 있을 거아니야 이제. 넘깁니까? 혼돈의 <웃음> <웃음> <웃음> 덱 두, 혼돈의 덱두장 넣나요, 님들아? 한 장이? 그러면은, 어, 지울 거 별로 없는데, 그러면. 빼노 광역 없구만 <웃음> <웃음> <웃음> 땡무 한번더? 키 <웃음> 필요없어! 데미지 쏴 데미지 본체 데미지 아왜또 힐이 4코 3코 3코 1코 그러면 6 땜. 힘내 스테노는 방금 상대가 썼던건데 어. 이 영상도 한번 보고가세요 아 구독도 부탁드려요